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부산이 올해 11월 6일자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죠 우리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작년에 조정대상지역에 묶여있을 동안은 조정대상지역의 가장 큰그 규제사항이 다주택자들에게 중과를 부과하는 어떤 그런 양도세 중과하는 그런 그, 패널티가 가장 큰 그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문에 난 통계를 보니까, 어,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지난해에, 부산 지역에, 어 지난해 부산 지역에 다섯 채 이상 집을 산 사람이 8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 여기 보면, 한건 이상 집을 산 사람은, 부산 지역은 62,200명. 두건 이상은 2500명. 그리고 세건 이상이 300명, 네 건은 100명. 다섯 건 이상은 800명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부산에 계신 분들이 집을 더 샀어요. 다른 지역은 얼마든지 뭐 자연스럽게 더 사는 게 이해가 되는데 부산에 있는 경우 같으면 초성 지역인데 집 숫자를 늘린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밑으로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오늘의 관심 뉴스로 부산일보 신문, 어, 기사에 실린 내용을 지금 읽어드리는 중이거든요. 어, 여기 보면, 지난해 부산에서 주택 소유 건수가 늘어난 사람 65,900명. 다섯 채더 늘어난 경우 800명. 어, 그리고 부산의 주택 소유자 중 1인당 평균 주택수는 한 사람이 가진 평균이 집을 내가 가지고 있다. 무주택이 아니고 집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그 모든 사람을 다 합해서 평균을 내니까 가진 집을 나누기를 했더니 1인당 전부 1 1 3 5의 집을 가진 걸로 통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그동안 무주택이다가 내집 마련에 성공을 하신 분은 86만 명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이 기사를 훑어보니까. 어 그리고 이렇게 내 집을 가진 평균주택 어 여기 1.135는 제주도 1.16에 비해서 전국 2위의 수치라고 해요 이게 와 대단합니다 그죠 부산 물로 볼게 아닙니다 옆에 뭐 물이 많은 바다가 있지만 <웃음> 어, 여기 보면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 자료를 활용한 2018년 주택 소유 통계 결과를 19일날 발표를 했는데요. 어 먼저 재작년 대비, 작년에는 주택이 늘어난 사람이 전국적으로 124만 3500명인데, 그 중에서 부산이 6만 5900명이랍니다. 부산에서 한건 증가한 사람은 아까 앞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6만 2200명. 그리고 아까 다섯 채 이상이 800명. 반면 주택 소유가 감소한 경우도 4만 5 6 0 0 명에 이른다고 해요. 뭐 조성지역이니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탄다고 파신 분도 계시겠죠. 당연히. 어, 이게 통계가 아까 1.13으로 부산이 전국 두 번째고요. 부산의 주택 소유자 총 숫자는 98만 명이 된답니다. 이 중에서 집이 딱한 채만 있다. 그 비율이 84.6%고요. 두건 이상 다주택자는 15.4%. 그중에 다섯 채 이상은 천 명이 된다라고 하네요. 어 근데 하지만 부산에서 무주택 가구는 56만 8천호로 41.6%는 아직까지는 무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청 관계자는 1인 가구 등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무주택 가구로 잡히겠죠. 뭐 우리 집만 해도 뭐, 집 하나에 가족들이 다 모여 살지 않잖아요 그죠? 아들은 뭐 서울에 나가 있으면서 오피스텔 전세 살고 뭐 이런 것처럼 가구수로 늘어나는 거죠 그런 주택수가 가족 수만큼. 그 부산 주택 중에 10만 4,700원은 외지인이 소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외지인의 거주지는 양산, 김해, 장원 이런 분들이 부산의 집을 가지고 있는 순위 1, 2, 3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주택 공시가격이 3억에서 6억인 경우 어, 이런 경우에 주택 소유 그 주택수는 평균 주택 소유수는 1.63채 그 다음에 6억에서 12억 사이는 집을 2.27채를 갖고 있고요. 12억 초과 주택을 가지신 분은 주택수가 4.27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값을, 비싼 집을 가지고 계신 사람일수록 보유주택수도 많다는 거죠.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택을 가진 이 가구에 평균 집값은 2억 5,600만 원이고요. 공시가격 기준이네요. 공시가격 이러면 이건 한참 더 높겠죠. 집값은. 통상적인 아파트 한채 가격은 되겠습니다. 그죠? 평균 면적은 86.3. 보통 우리가 34평 정도 얘기하는 거에 약간 큰 정도네요. 그 다음에 가구주 나이는 55.4세. 가구원 수는 2.78명. 근데 상위 10%의 집값이 9억 7,700만 원인데, 면적은 1 2 3제곱미터고요 상위 10%가, 주택 소유수는 2.59호에 이른답니다. 상위 10%가 가진 집이. 그리고 상위 10%가 가진 그 집값이 1년 새 평균 1억이 올랐답니다. 어, 작년, 그 작년 대비해서 1년 동안에 집한 채당 평균 1억이 올랐네요. 이러니 어찌 집을 자금이 되면 집 살라고 안하겠습니까 그죠 김덕준 기자님이 올리신 부산일보 기사를 근거로 오늘 간단하게 오늘의 관심 뉴스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집은 지금 부산 지역의 현재 부동산 시장은 현금을 현금으로 지고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주택수를 규제할 때도 집 숫자를 이렇게 느린 경우가 많은데 뭐, 지금 비조정이니까 주택수 많은 거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죠. 어, 이럴 때는, 뭐,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괜찮은 집이 있으면 주택수를 늘리는 게더 답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초롱소장이 취급하는 부산 지역의 재개발 어떤 그런 매물들은요, 프리미엄이 계속 많이 움직였고, 지금 오늘 현재 딱 그래야 하기 좋은 물건은 저한테 있는 게 양정 1구역에 프리미엄 1억 7천 0백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500조정을 해놓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도 뭐 1억 천 전후라서 괜찮고요. 고물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현3구역에 84A가 피가 꽤 높은 걸로 하나 있고 어 그리고 뭐 광안2구역에 감정평가 덩치가 어마어마 큰 걸로 피도 어마어마 높은 걸로 하나 있고 그럼 거제2구역에 2단지에 피가 어마어마 높은 걸로 하나 있고 <웃음> 그 정도가 다예요. 그래야 할수 있는 물건이. 부산에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으로 내 집을 한번 숫자를 늘리시겠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초롱부동산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